친구 넌 지인인 난 몰래 너 사랑해왔어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지인 오지인 내 사랑 넌지 너무 두려워서 넌 나를 우정이 상한 분이 기억나니 우리 어린 시절에 언제나 우린 함께였었지 그 시절 숭숭했던 대로 돌아가 널 다시 만날 수만이